짠!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이번주 만우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담 가득한 썸네일을 준비해봤는데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정말 모험가님 곁으로 싱싱한 작물을 들고 찾아뵙고 싶은 CM 아이린입니다 네 CM 아이린과 함께 해바라기, 포도, 파프리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고 싶은 MC 모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웃음> 아니 만우절 편 특집 네캐스트 그쵸? 에이든이잖아요. a m a 서 말도 안나아 에이든 님은 <웃음> 일타강사 녹화로 가셨고 저는 이렇게 모형가님들이 영순이! 모영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네. <웃음> 끝까지 이 컨셉 고수하실 거예요? 아, 컨셉이라뇨. e n is a 순이에요 그러면 뭐 is a man. Aiden is a m a 그냥 <웃음> <웃음> 시작하시죠. 지난주 아이린이 댓글을 정말 유난히 읽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지 않았나 궁금한데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모든 글들을 다 소중하게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댓글 두 개가 있어서 어, 정리를 그래요? 해왔어요. 음. 이게 워낙 머리 뭐야? <웃음> 워낙 많은 내용을 보내주셔서 제가 방송에 좀 걸맞게 살짝 다듬어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게임 분위기가 따라주었다면 사연 읽기가 참 좋게 다가왔을 텐데 게임이 힘든 상황에서 이런 컨텐츠가 등록되니 조금은 나쁜 마음이 들어요. 그쵸? 태양의 전장은 왜 지금과 같이 만들어졌고 수정을 거듭하나요? 작전과 같은 요소가 없어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는 컨텐츠 같아 너무 힘들어요. 하, 힘드셨다고 했군요. 태양의 전장에 관해서 정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은 계시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개선하고자 했던 것 같았습니다. <웃음> 총사령관과 부대장의 체력을 어, 약간 하향시키고, 그리고 어, 제한 시간을 줄여서 좀더 짧고 쉽게 팍 아, <웃음> 짧고 쉽게 팍 <파>! 어, <웃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했다고 해요. 총사령관 등장 조건도 바뀌었었죠? 어, 그렇죠. 네. 더불어 어, 다음 주에는 최고 개인 시즌 보상을 3승 달성 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또 에이드. 말씀해주신 질약의 면모가 좀더 살아나는. 그런 태양의 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만족을 드릴 수 있게 나아가야 할것 같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된게두 번째 댓글 덕분이었거든요. 네. 이두 번째 댓글이 태양의 전장에 입장할 때 혼돈의 결정을 사용해야 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주변 많은 분이 태양의 전장을 흥미롭지 않은 콘텐츠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패치노드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다시피 4월 3주차에 개선안과 동시에 입장시 추가 보상을 은하 또는 다른 재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재화들은 주기적으로 변경하실 예정이라는 것도 그렇죠. 네, 확인했습니다. 네. 누가 썼죠? 에이든이 썼죠? 그렇죠. <웃음>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에이든이 쓰셨죠? <웃음> 어, 또 부가적인 재미를 주는 영상도 좋지만 게임 자체에 관한 영상이나 신규, 복귀 모험가님이 아닌 기존 모험가님을 위한 영상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모험가님도 계셨어요 맞아요 어, 일타강사 이름는 초보 모험가님 또 검은사담은 게임을 가볍게 즐겨서 일부 소식을 놓칠 수 있는 모험가님을 챙겨드리기 위한 거라면 어, 우리 게임을 가장 열심히 플레이해 주시고 또 새로운 소식을 가장 궁금해하실 모험가님을 위한 시리즈는 바로 모터뷰인데요. 모터뷰에 모를 맡고 있는 우리 모영수님. 아네모영수아 네. 네. 아, 네. <웃음> 네. 모터뷰 아, 언제쯤 좀... 다시 볼수 있을까요? 어, 모영수님. 어, 그렇죠. 제가 모영수이죠 <웃음>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만큼 약간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택 상황이라서 어, 영상을 조금이라도 만드는데 약간 지원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터뷰 영상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모영수님이 준비하고 계신거죠? 어그렇죠비하고네잘 <웃음> 네, 알겠습니다 모영수님. 아, 끝으로 공식 포럼이나 유튜브 댓글은 아니었지만 4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이후 새롭게 추가된 투기장 랭킹전 등에 대한 보험가님의 게시물과 말씀들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어 이야기를 들려주셨나요? 어, 잠시만요 좀 들려주신 이야기 많아서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요 어, 자동전투 기능을 빼고 손맛을 강조한 부분은 좋았지만 음.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존과 달리 전투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아서 개선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쵸. 또 모바일 기기로는 화면이 좀 작다 보니까 손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 또 우리 라이브 방송 뭐하셨을 때도 나왔던 의견인데 아 그쵸. 에이빙 잘하더라고. 그치. 에? 어, 아니요. 아니 <웃음> 월드알림이 대전시에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은 말씀도 있었고요. 또 그림이나 영상 등을 통해서 이상현상으로 의심되는 사항들을 제보해 주신 음... 분도 많았습니다. 늘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피드백 들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영상에도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빠짐없이 귀담아 듣겠습니다. 쑥스러워서 말은 안했지만 어, 게임 콘텐츠기 면 외에도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우리 아이린이 매일 밤 눈물을 훔치며 네, 밤을 지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웃음> 아이 그런 말좀 하지 마요. <웃음> 따뜻한 말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웃음> 야! <웃음> 저는 여기서 아이린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것 같아요. 뭔데요? 어 다음 주 업데이트 점검 시 우리 영광의 길이 친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 당연하죠. 저는 일탁 일타... 아니 아니. 모영수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아, 지난주 검은 사담을 함께 했던 모영수 님이라 알고 있다. 그렇죠. 저... 네. <웃음> 네. 4월 6일 월요일부터 12일 일요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인 4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을 통해서 영광의게 시즌 4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영광의 길 추가 입장권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꼭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 입장 횟수도 초기화될 예정이니까 영광의 길 꼭꼭 플레이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또 휘장 돌파 경험치 전수 등에 관한 내용은 에이든이 패치노트에 더 자세히 기입해 주셨는데요. 어, 오늘 에이든과 함께 했으면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알려주셨을 텐데 아쉽게도 영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네요. 어그렇어 어, 답답하네. 아조 영수님은 알려줄 수 없었나? 에이든은 아, <웃음> 알려줄 수없었데아좀 <웃음> 답답하신가 봐요. 아왜 답답하지? <웃음> 어 이거 뭐야? 우리 뭐 깜짝이 벤트 하나요? <웃음> 아, 이거 뭐해요? <웃음> 아, 저희 일요일이 식목일이잖아요. 그쵸? 어, 요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 외출도 좀 외출도 좀 어려우시고 뭐 힘드실 모험가 분들을 위해서 식목일만큼은 조금 더 즐겁고 음.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어, 깜짝 이벤트로 돌발 의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어떻게 참여하는데요? 어, 다른 돌발 의뢰와 마찬가지로 식목일 당일 12시부터 오후 11시 50분까지 게임에 접속하셔서 미니맵 우측에 나타나는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어, 돌발 의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돌발 의뢰 내용은 식목일에 걸맞게 텃밭에 작물을 심는 어, 아, 네. 저희 일이군요. 의뢰로, 아, 저희가 아니로아이린는 뭐 일이군요. 아 그렇죠. 네, 의뢰를 구성이 될 예정이고 보상으로는 네. 신화등급의 허리띠인 나무정령의 허리띠가 지급될 음... 예정입니다. 전 열네 개 갖고 있거든요. 네. 시면 장신구 만들 수 있겠네. 시면 장신구 만들고 검은 기운 흡수해서 태고 장신구 재료를 파. 네, 굉장 한남고 에이든이 할 거예요. 네 일타강사 네.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아, 네. 에이든은 그렇게 할 거예요. 어디서 일타강사가 <웃음> 자꾸 나타나는 것 같은데. <웃음> 네. 일타강사라니아 <웃음> 맞다. 아니 아니요. 아 맞다. <웃음> 어. 아이린이 저한테 했던 그 만우절 얘기가 진짜 진담이에요. 진심? 어떤가요? 모아시스에서 아이린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그리고 이 검은사담, 검은사담도 검은 사 보이는 라디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준비한다는 살포시 냄새가 난다는데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다음주 검은사담도 청취해주세요. 어 진짜 1억이에요? 네. 안녕. 아, 네, 아, 안녕. 아, 같이 안녕. 안녕. 어, 안녕. 어, 모영수. 안녕. 안녕그 뭐야? 아, 난장판이구만. 뭐아뭐전해 <웃음> 드리고 싶은 MC MC 모영수입니다. 네, 저